안녕하세요 김혜독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앞으로 7번에 걸쳐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7가지 표적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왜 요한복음일까요? 보통 사복음서 중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해서 요한복음과 구분을 하는데요. 마리아의 친척 살롬의 로 남편인 세베대의 아들 중야고보의 동생으로 태어났던 요한에 의해 기록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을 비롯한 주요 행적이 쓰여졌고 공간복음과 달리 예수님의 신성, 즉 하나님 대심에 대해 우리에게 명백히 증거하고 있으며 또공간복음에서 기록되지 않은 많은 부분들을 보충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기적이라고 표시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표시했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선 기적과 표적의 의미의 차이를 알아야 하는데요. 먼저 기적의 의미는 인간이 증명할 수 있는 자연, 과학법칙에 의해 설명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을 말합니다. 기적은 헬라어로 테라스, 영어로는 미라클로, 이적, 징후, 놀라운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에 반해서 표적이란 것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해서 영어로는 사인, 즉 무언가를 가리키는 표시, 표지판과 같은 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치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지 우리가 화장실 표시만 보면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 누구에게 물어보지 않고 그곳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의 의미는 바로 예수님이 그동안 구약을 통해 수많은 선지자들에 의해 예언되고 약속된 그 메시아이며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고 증명하는 표지판 사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일곱 가지 표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요한복음 2장 가바, 가나의 혼인 잔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 4장 가버나움에서 죽어가는 고관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 세 번째로는 요한복음 5장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 네 번째로는 요한복음 6장 디베레아 바다 건너편에서 빵 5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 0 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 사건 다섯번째로는 요한복음 6장 디바랴 바다에서 물 위를 걸으신 사건 여섯번째로는 요한복음 9장 실로함에서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사건 그리고 마지막 일곱번째로는 요한복음 11장 베다니에서 죽은지 사흘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이 중에서도 오늘은 그 첫번째 시간으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표적에 대해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가나의 혼인잔치 하면 제일 먼저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기독교인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본 기적인데요. 바로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었다는 놀라운 사건이죠.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사건이 예수님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려온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여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증거, 표적이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저와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첫 표적, 가나의 혼인잔치에 담긴 마지막 때의 계시와 교훈을 발견하게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공생회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의 사생회에 대한 기록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탄생과정과 애굽으로의 도피와 귀한과정 그리고 누가복음 2장에 12살 때 예루살렘 성정에 올라갔다 나사렛으로 돌아오셔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며 자라나는 성장과정을 거치시는 장면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공생회가 시작되기 전에 공생회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 일어났던 첫 표적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인데요. 유한복음 2장 1절을 보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홀레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가나의 혼인잔치는 갈릴리 가나에서 열린 혼인잔치였습니다. 가나는 갈릴리 호수 서쪽에 있는 당시 인구 1만명이 육박하는 대도시로 남쪽으로는 나사렛과 북쪽으로는 가버나움의 사이에 작은 골짜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표적인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을 알기 위해선 먼저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우리가 아는 결혼 풍습과 다르고 그래서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모르고서는 결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의 표적으로서의 의미를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풍습에 의하면 먼저 신랑은 결혼하기 위해서는 서역서를 쓰고 신부의 아버지에게 결혼지참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신랑이 신부를 위해 값을 지불하였으므로 그녀는 영원히 신랑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신랑은 신부의 집에 가서 첫 예식을 보통 일주일을 치르는데 이것을 정혼이라고 합니다. 정혼식의 마지막 순간에 신랑이 신부에게 포도주 한 잔을 따라주는 순서가 있는데 이것은 나, 신랑은 당신을 내 아내로 맡고 싶습니다. 라는 뜻으로 신랑의 청혼, 즉 프로포즈입니다. 이때 신부가 신랑의 잔을 받아 조금 마시고 포도주 몇 방울을 서역서에 떨어뜨린 뒤 남은 포도주를 신랑이 마시면 정혼이 성사됩니다. 반대로 신부가 신랑의 잔을 받지 않으면 정혼은 파혼이 되고 마는 것이죠. 정혼은 오는날 약혼식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지만 차이점이 있다면 정혼한 순간부터 두 사람은 법적으로 혼인관계에 들어가 만일 정혼을 파괴하려면 법적인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정혼이 성사되면 신랑은 신부와 함께 살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신랑 아버지의 집으로 떠나게 되는데 이때 떠나기 전에 신부에게 집을 마련하면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증거로 신부에게 선물을 주는데 이것은 사랑의 증표입니다. 정혼을 마친 신랑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집이 완성될 때까지 신부와 떨어져서 지냅니다. 신부는 신랑이 준 선물을 보고 신랑을 기억하며 신랑이 돌아오는 날을 기라이며 순결을 지킵니다. 또한 그 기간 동안 신부의 순결을 증명해야 합니다.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는 날짜는 보통 1에서 2년 정도 뒤에 데리러 오는데 하지만 신랑의 아버지에 의해 결정되므로 아무도 그 날짜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신부는 언제든지 신랑이 데리러 오면 즉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집이 마련되고 혼인식이 준비되면 어느 날밤 신랑의 아버지는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 신랑을 신부의 집으로 보냅니다. 유대의 풍습에 의하면 신랑은 한밤중에 신부를 찾아갑니다. 한밤중에 신부의 집을 찾아온 신랑과 신랑의 친구 들러리들이 뿔난파를 불며 신랑의 신부를 데리러 왔다는 것을 알립니다. 그리고 신부의 들러리들은 신랑이 오는 길을 밝힐 등불을 준비해야 합니다. 만일 신랑이 예정보다 늦게 올 것을 대비하여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결혼하는 날 결혼 예식을 올릴 때까지 금식을 했다고 하는데요. 즉, 결혼식 당일 날은 신랑 신부에게 있어 개인적인 속죄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유대 절기상으로 대제사장이 1년에 한번온 백성을 위해 속죄하는 대속죄일에 해당한다고 할수 있는데요. 하지만 결혼식 날짜는 개개인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적인 속죄일로 금식을 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인적인 대속죄일이라고 하는데요. 모든 것이 준비되면 결혼 예식을 거행할 후파가 준비된 신랑 아버지의 집으로 신랑과 신부, 신랑의 들러리들과 신부의 들러리들에 함께 들어갑니다. 결혼 예식은 두 중인을 세운 뒤에 식을 거행합니다. 이때 신랑은 신부에게 베일을 씌워 아무도 신부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가립니다. 잔치는 7일 동안 성대하게 진행되며 잔치 기간 동안 신부는 별도로 마련된 방에 머물며 절대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잔치가 끝나면 신랑은 마침내 베일을 벗기고 모든 하객들에게 신부를 공개합니다. 신랑이 오른발로 컵을 깨뜨리며 하객들의 함성과 함께 축하연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신랑과 신부는 신방에 7일간 보내줍니다. 유대의 결혼풍습은 유대의 절기와 연관되어 있는데요. 유월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제일, 초막절, 수전절, 부활절 이렇게 총 8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대 결혼풍습과 연관된 절기는 나팔절, 속제일, 초막절입니다. 먼저 나팔절은 마지막 나팔소리와 함께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을 예표하는데요. 요한계시록에는 저희가 알아보려는 절기가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8장 6절과 10장 7절은 나팔절과 관련된 구절인데요. 한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일곱 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보험과 같이 하나님이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여기서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은 마지막 나팔을 뜻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팔을 불려고 할때 비밀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비밀은 휴거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에 예수님의 신부들의 휴거가 일어납니다. 결혼식에서는 신랑과 시, 신랑의 친구 들러리가 와서 나팔을 불어서 신부에게 신랑이 왔다는 것을 알리고 신부를 데리고 간다는 뜻입니다. 속죄절은 대활란과 심판날에 남은 백성들의 대속죄를 예표하는데요. 요한계시록 12장 14절은 속죄일에 관한 구절입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음에 여기서 두 날개는 두 중인 두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두 중인 두 선지자가 필요한 이유는 광야에서의 금식기간에도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는 양식을 먹일 통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광야는 세상의 문화나 음식, 세상의 모든 것을 끊고 예수님과의 결혼을 준비하는 신부의 마지막 단장이고 이것은 세상의 음식이 아닌 하늘의 음식을 구하는 금식과 연결됨으로 속죄일입니다. 또 유대의 결혼식에서도 신랑과 신부는 신랑이 온후 결혼식 직전까지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계시록 14장에 짐승의 표가 의미하는 것도 역시 신부된 우리가 세상이 주는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양식만을 구하는 것을 증거하는 속죄일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공중 혼인잔치 시작과 예수님의 나라, 즉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안식을 예표하는데요. 요한 계시록 19장 7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초막이란 의미는 가치있다는 의미로 하나님의 임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장막에서 신부로 준비한 성도들과 예수님의 공중혼인잔치를 의미하는 7절은 계시록 속에서 초막절의 첫 번째 단계를 의미하는 구절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교회의 공중혼인잔치를 의미하고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의미하는데 유대인들은 후파, 장말 안에서 결혼식을 진행합니다. 여기서 신부들은 부활한 성도들입니다두 번째 구절인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서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로로 다니 두번째 구절은 예수님과 살아서 함께 다스리는 땅에서의 천년왕국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원수들의 방해에 어떠한 걱정도 없이 서로를 사랑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는 허니문 기간이지요. 초막절과 관련된 마지막 구절은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인데요. 내가 들으니 보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없고 애통한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더라 초막절과 관련된 마지막 세 번째 단계의 의미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신부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함께 다스리며 함께 안식하는 날들입니다. 초막절을 유대의 결혼을 빗대보면 신랑과 신부가 접시를 밟으면서 7일간의 결혼식이 시작되는데요. 여기서 신랑과 신부가 접시를 밟는 것은 암마겠던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이 메시하여 하나님이시란 가장 중요한 사실을 알리는 첫 번째 표적을 물로 포도주를 변하게 하는 사건을 택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포도주는 예수님의 표적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여기서 이 포도주는 헬라어로 오이논, 오이노스로 포도즙, 하나님의 진노를 뜻합니다. 따라서 이 포도주는 술이 아닌 포도즙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스가랴 9장 11절을 보면 또 너로 말할 진데 내 언약의 비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여기서 언약의 피는 히브리어로 담을 뜻하는데요. 담은 피, 사례, 복수, 포도즙, 사륙, 죄값, 피값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히브리어 베리트는 언약, 계약, 동맹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피는 예수님의 피라는 말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2장 3절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대 결혼풍습에서는 포도주가 없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포도주는 정혼잔치에서 신랑이 신부에 대한 결혼 언약식의 상징으로 이것이 없으면 신랑 신부의 결혼 자체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죠. 또한 동시에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때 혼인잔치 후 돌아와 이 땅에 흘려질 원수의 피, 보복의 피, 심판의 피, 진노의 피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언약의 피와 진노의 피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언약의 피, 예수님의 피는 구속주로 오신 것을 알려주기 위한 사인으로 볼수 있습니다. 구속 또는 대속은 누군가 대가 즉 보석금을 대신 지불해 감옥에서 탈출시키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따라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해줄 누군가의 대가가 필요한데 그 대가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구속되었다는 뜻이죠. 바로 이 의미를 보여주시기 위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표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진노의 피, 복수의 피는 예수님께서 제림하셨을 때휴거받지 못하고 순교한 자들의 피를 갚으신다는 뜻인데요. 유대인의 결혼풍습으로 보면 신랑이 오기 전 신부를 괴롭힌 모든 것과 신랑이 오기 전 다른 남자와 바람핀 신부를 신랑이 혼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원복음 2장 4절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여자여는 어머니를 무시하는 표현이 아니고 당시의 표현으로 여사님과 같이 높여주는 종칭의 표, 표현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의 신랑과 신부는 마리아의 친척으로 많은 학자들이 해석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포도주가 다 떨어져 혼인잔치를 망칠 수 있는 이 위급한 상황에서 아들로서 예수님께 부탁하게 되었던 것인데요. 그러나 처음에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여겨서 얘기한 것이 아닌 아들로서 부탁했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한마디로 단호하게 거절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때부터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알리는 하나님의 표적을 나타내셔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요한 표적을 인간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에서 인간의 뜻에 지배당하는 형태로 표적을 행하실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만 순종하지 인간적인 엄마와 아들 사이 관계로 부탁하면 들어주실 수 없습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기적의 공로가 엄마 마리아의 요청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죠. 표적을 행하는 일은 하나님이 인간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은 마리아는 곧 정신을 차려 하인들에게 저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던지 다 행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때 표적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은 계획을 바꾸신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더 이상 아들로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리스도, 메시아 대심에 대한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이 표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일곱 표적 중에서 첫 번째 표적인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자신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즉 그리스도요 하나님 대신을 알리는 첫 표적을 하필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시, 바꾸는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첫 표적을 물을 포도주로 바꾸실 때그 물은 유대 결혼식장에 온 사람들이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 손을 씻는 물, 즉 더러운 물이었습니다. 더러운 물은 죄를 뜻하는데 이것은 메시아 예수님의 초림의 목적이 우리의 더러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속주로 오신 것을 알려주기 위한 사인으로 볼수 있습니다. 구속 또는 대속은 누군가가 대가 즉 보석금을 대신 지불해 감옥에서 탈출시키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따라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해 줄 누군가의 대가가 필요한데 그 대가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구속되었다는 뜻이죠. 바로 이 의미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표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포도주는 두 가지 형태의 피를 의미합니다. 언약의 피 그리고 진노의 피를 의미하는데요. 한마디로 언약의 피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다는 뜻이고 그리고 진노의 피는 순교자들의 피를 복수하고 갚아주신다는 뜻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결국엔 성경에서 결혼, 즉 혼인잔치는 이스라엘 절기상, 유월절 오순절, 나팔절, 속제일, 초박절과 가, 모두 관련되어 있다고 할수 있는데요. 유월절은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집창금으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그때 흘리신 보혈, 구속의 피는 정혼잔치에서 신랑이 신부에게 청혼의 의미로 건네는 포도주잔, 다시 말해 언약의 피와 관련된 절기라고 할수 있고요. 오순절은 신랑이 신부와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아버지 집으로 떠나며 신부에게 주었던 사랑의 증표로 오신 성령님을 의미하는 절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나팔절은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신부인 교회를 데리러 가기 위해 돌아오실 때 함께 온 신랑 친구들, 즉 천사들이 부는 나팔을 의미하는데요. 속죄일은 혼인잔치를 앞두고 신부인 교회가 금식을 통해 거룩으로 준비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초막절은 아버지 집 후파에서 거행하는 결혼예식, 즉 혼인잔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초막절에는 좀더 넓은 의미들이 포함되는데요. 그것은 초막절이 예표하는 사건으로 공중 혼인잔치뿐만 아니라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이 포함됩니다. 신랑과 신부가 7일간 신방에 들어가기 전 신랑이 오른발로 유리컵을 깨뜨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즉 돌아오셔서 신부인 교회의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보복의 암하겟둔 전쟁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첫 표적으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첫 사역과 마지막 사역이 모두 결혼을 예표하기 위함인데요. 그래서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 교회인 신부의 신랑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처음 초림하셨을 때 오신 목적은 그의 신부들에게 포도주 즉 그의 피의 잔을 내며 청혼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초림 때 물을 포도주로 변하는 표적을 통해 그의 신부들에게 십자가에서 흘린 언약의 피로 공개적으로 청혼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포도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때 혼인잔치 후 돌아와 이 땅에 흘려진 원수들의 피, 보복의 피, 심판의 피, 진노의 피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힘든 불같은 시련과 환란이 오더라도 주님의 신부된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을 정말로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이 약속대로 반드시 우리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집으로 데려갈 신랑이라고 믿고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끝까지 보인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가나의 혼인잔치와 같은 표적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 더러운 우리의 죄에 거룩한 신랑 예수님의 언약의 피가 뿌려지고 악하고 더러운 세상의 진노에 포도주가 덮여서 마침내 찬된 구원과 심판의 기적이 완성될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깨달은 성도님들은 모두 마리아가 보여준 믿음처럼 예수님을 구원과 심판의 기적을 베푸실 진정한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마지막 때 끝까지 이기는 성도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